저는 할망이에요방에서고 음,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제 소를했던 거라. 그냥 내가 이렇게, 그때가 이제 내가 이렇게 3호 이제 건강했었던 거보이시다이애이 엄마를 소개팅 했었던 거 진짜, <웃음> <웃음> 음, 알고, 내 <웃음> 네. 학교 <웃음> 쌤이랑 좀 그랬었는데, 그완저내과 아, 네. 까인 것같던아막 이러면서 아, 네. 아, 네. 그런 것도 엄마들이 아. 하고, 그리 내가 에이렇 진짜 멋졌어 최체적으로하루 게니까, 생각해면 저는 자살이 오게 되는데, 지금, 전사회으 뭐, 으에서 그냥 일반 대화, 구적으로 뭐 컵킹 관련이거든요. <목소리도> 네. 그냥 평범한 해사원이다근게 되게 사람이 괜찮고, 회사가잘 지내는 게 있다, 라는 말은 얼마 그럼 이렇게 사귄다는 말은 고 엄마를 만나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지다 <목소리도> 왜냐면 그거 생각하 많이 하고 있었고 은이퍼 어쨌든 일별로 여행을 가기 전에 이제 싸움을 좀갔 과정을 마음을 고또 같이 여행을 많이 뵙고 네. 그상황서좀더 많이 얘기고아여기 브리 여행 가그중한 명이 여행라고 저기! 한명이다그를 잡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내친주 다가 간다, 맞 우리 영원아 갈라라. 나라 동네에 앉아, 동네어요 아, 그냥 야아일요들어 됐어, 됐어. 어, 그냥 다른 네, 이 여름에 앉아와 모델이 앉아와 함께, 앉아와 함께, 앉아와 함께, 앉아와 함께, 앉아와 함께, 앉아와 함께, 앉아와 함께, 앉아아와 함께, 앉아와 아와 함께, 앉아와 함께, 앉아와 함께, 앉아이아와 근데 그게 아직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체적으 무슨 일 한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이렇게 직 자리를 붙잡은 거 아니냐. <목소리도> 그러면 뭐 어떻게 지금 매겨 <목소리도> 것도 아니고 급하지 않요얘는내비 <목소리도> 두고 있다가, 그 차를 어게나라그왜 이렇게 매우나좀 놀랬지. 어, 그없 The doors are on your h t 이역은와단가 넓습니다. 출입문 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네, 내부하셨내면 네. 내년 늦으면 수면에 그, 박사를 도 호체를 가지고 연습했죠 괜찮아요 그래도 할만하가니 올라가서 네, 이외 교수랑 아무런 컨택이 없습니다 신뢰만 하지, 근데 왜그러 어쨌든 솔직히 네. 내은요이아 음. 어, 집에 여가또술 교육이 있으 이제 교육 같은 거주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그또 무슨 을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나가 그 말을 없렇을 이번영은용자용단 용답, 용답, 용답, 도답 용답, 용답, 용답, 용답, 용답, 용답, 용 용답, 용답, 용답, 용 누가 더월 120에서 150만원 네 월드 신는좀더비싸겠지만 근데 네, 어쨌든 기반 숙제가 처음에는 다녀왔고 거기에 이미 일 이런 사람과 연주하을 반짝 놀랐 수리권 <놀람> 겠습니다 <놀람> 시간이 길어날수록 아무를로 그 다닐 그그 손도 없을 수가 있다요 준비를 할수없지때도마음에준대를좋하고 어째서 그 훌륭한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그 불구하고 어? 안 맞은 게아 거라는 고 어. 그런 어. 어. 어. 이번심 <웃음> 그래서 아, 가면 스 아. 그상런 얘기 하면서 이제, 아, 내리 이제, 이볼수 있는 시간이 없어. 약간 조 약간, 그래서조금조금야조금이 그러니까 이제 뭐 나로서는 그런 그 얘기를 이제 근데 오늘 내가 그 자리에서 나는 안 하고 싶었던 거야. 어. 이, 이, 이런 진척감이 있는데 갑자기 스튜디오가 아무리가 내가 다 하고 있는 것뿐이지.